아, 버프 받은 신상 캐리 갑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좋아요. <웃음> 바로 여기서 카운터 알려줘요 그렇죠. 신상이 풀에 온 거예요. 목콜리 뽑아요 진격 싹 딸려요 자 우리 레이넨씨 잘 가시고요 자 캔디맨 잘 가시고요 자 캔디맨 잘 가시고요 자, 캔디맨 잘 가시고요. 자 우리 캔디맨부터 고 자, 그리프는 기다리고있어요 자, 와 투! 자, 그리프는 쏘아줍니다 자, 여기서 다시 파운드 잡아주고요 그렇죠! 아, 이거 카운트, 손맛이 있잖아 싹잡아요 자, 여기서 파운드 한번 가요 파운드 쏘아줬어요! 자 아, 카운터 준비 빨리 뽑아 야씨킬 그만하고 뽑아야지 여기 지금 다 나한테 갇혀있어요 지금 자 아, 거의 그는 전설인 아닙니까? 뽑아또 풀려! 와, 다스크로스 여기서 기다렸다가... 자, 여기서 기다려야겠 아, 저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기뭐 하는 거지? 아, 한, 아까까지 한번쓰고끝내는들어데그리폰한 번까지 싹제고 주는 게어 자, 왔다, 왔다, 왔다 그리폰 두 가다! 아나이요까지딱두가어야되는데몇킬했니까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은데